휴아 안녕하세요 옥사하단 여러분 신비입니다 오늘은 신작 출시 예정 게임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짜라란! 바로 현재 절찬리 사전 예약 중인 맨마블의 신작 게임 샬롯의 테이블입니다. 뭔가 딱 일러만 봐도 느낌만 봐도 이게 어떤 게임일 거다란 상상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샬롯의 테이블은 3 매치 퍼즐 캐주얼 게임입니다. 이런 종류의 게임으로 캔디 크러쉬 소다라든지 구매 점원 등 한창 많이 했었는데 말이에요. 출퇴근길에 가볍게 즐기기에는 정말 이만한 게임이 없는 것 같아요. 샬롯의 테이블은 주인공인 샬롯이 레스토랑을 개업하며 꾸려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요리를 주 테마로 삼고 있어서인지 퍼즐의 구성도 수수, 딸기, 상추 등의 요리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미션들도 토스트기의 식빵, 팬케이크 비스킷, 스테이크 굽기, 케이크 조각내기 등 요리와 연관된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샬롯의 테이블의 다른 즐거움은 바로 이것! 이제는 이러한 3매치 퍼즐 게임에 퍼즐만 있는 게 아니란 거 다들 아시죠? 샬롯이 레스토랑을 경영해 나가는 스토리에 있어 여러분이 직접 참여합니다. 특히나 레스토랑이라고 음식 재료? 및 플레이팅을 고르는 게 많더라고요. 테이블 세팅으로 접시 수저부터 꽃과 냅킨 장식까지 요리를 할때 어떤 재료를 고를지 어떤 가니시를 곁들일지 무엇으로 어떻게 플레이팅 할지까지 퍼즐 게임을 통해 얻은 별을 소모하며 스토리를 진행하고 레스토랑 경영에 참여하세요. 이뿐 아니라 주인공인 샬롯을 변신시켜줄 수도 있는데요.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얻게 되는 옷, 가방, 악세사리들을 획득하고 돈을 통해서 구매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원하는 스타일로 샬롯을 꾸며줄 수도 있죠. 간단하게 출시 예정 넷마블 신작 게임인 샬롯의 테이블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넷마블 크리에이터로서 사전 빌드로 체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목뭐 때릴 때 간간히 하다보니 벌써 70타까지 와버렸지 뭐예요 정식 출시되어서 앞부분부터 다시 하기 힘들까봐 이제는 참고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숙제 같은 모바일 게임에 조금 지쳤다면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가득한 샬롯의 테이블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기까지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휴바!